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요. 너무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인간적인 사랑은 좋죠. 달콤하고 자극적이죠. 에고한테 참 자극적인데 뭔가 좀 약간 무덤덤한 것 같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걸남한테 해주는 사랑 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. 베이스에 깔려있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. 베이스에 안 그러면 감정적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냥 뭐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. 좀 달라요.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의 사랑은요. 왜 문제가 있냐면 에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. 그런 감정에는 엄청 들어가요. 에고가 누군가가 좋아 죽겠죠. 그럼 자기 그 감정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. 사실은. 집착이. 에고의 집착이. 실제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가? 그럼 그렇진 않아요.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우주에 나타남으로써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. 사랑한다는 걸, 뭔가를. 그렇지 않나요? 나저 사람 진짜 사랑해. 목숨 걸고 사랑해. 아주 위험합니다. 이런 정도. 이럴 때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칼부림 나요. 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집착했던 게 어느 날 사라지겠대요. 너의 인생에서 빠질 거야. 이거 요즘 막 위험한, 거기에 매몰돼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. 요즘.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, 이게 떠난대. 이 사랑이 지금 애초에 건전하지 않았죠.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야 우리도 삽니다. 그건 당연히 전제해야 돼요. 다만 욕심은 항상 양심 51%가 지켜주지 않나요? 욕심 49% 아주 사적인 애정 49%더라도 51%의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싫은 건 상대방한테 하지 말자는 사랑이에요. 그게 있다면 상대방이 내 우주에서 사라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입장이 있겠지라고 어떤 배려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요. 요게 없고 사적인 애정 100%면요. 살인난다니까요. 네가 감히 어떻게, 나, 내,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작정을 했구나로 보이는 거예요. 애정이 증오로 돌변해 버립니다.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.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상승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떠나겠대요. 내 인생에서. 끝, 그, 끝이라고 생각해요. 내 인생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끝을 막기 위해서 난뭔 짓도 하겠다라는. 또이이 이, 이 존재가 나를 떠나 다른 존재한테 남자한테 가겠다. 어그꼴 보기 전에 막아야겠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<웃음> 저라면 하고 한번 생각. 저런 사람들은 왜저 마음까지 갔을까? 애정에 애정이 갖고 있는 되게 위험성이 있더라는 요애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. 자기애거든요 사실 자기 사랑에 빠져. 자기가 남을 너무 좋아하는 그 감정에 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실은 겉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배려해 줄 생각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애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시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. 여러분, 나는요. 잔정이 없고 영 까칠하고 막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저는 못 실천할 것 같아요. 아니요, 할수 있어요. 이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랑입니다.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나오는 사랑. 성령에서 나오는 사랑. 아시겠죠? 이 사랑이 늘 넘치시면 여러분은 사도고 보살이 되십니다. 잔정이 꼭 많아야 된다는 그것도 그것대로 또그 의미는 있지만, 난 잔정이 없고, 막 그런, 아, 나는 뭐, 짐승을 봐도 귀엽지도 않고, 뭐, 아기를 봐도 안 귀엽고, 뭐, 남일을 본, 꼭 남일처럼 봅니다. 저도 사도가 될수 있을까요? 하신다면, 될수 있어요.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듯이, 남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? 하면 거기서 사랑의 싹이 있습니다. 한국인들은 자, 자녀를 생각할 때도, 자식도 남이다, 자식도 남이다, 막 이런 거 되새기셔야 돼요. 자식이 나랑 둘이 아니다 이러면 또막그 집에 쳐들어 가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자식도 남이다. 개의 자식, 인생이 있는 거다. 이런 거 곱씹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. 이게 한국인들은 또그강 그 민족마다 좀 다르게 방편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민족은 너무 그 애정, 사실 좀 과잉인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양심에 입각한 사랑, 진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하시는 거, 연습하셔야, 돼. 그래야 덜 괴롭습니다. 기대를 덜 하게 되고, 덜 괴롭, 자기를 덜 괴롭히는 그 비결이에요.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, 이런 식의 이런 진리들은요, 분명히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놔요. 해보셔서 확실한 거는 꼭 챙기세요.